화두도 이 먹고 하면 참나가 잡혀야 되지. 이 먹고 할때 참나 잡히세요? 보세요. 몰라, 괜찮랑 똑같아요. 이 먹고. 이게 뭐냐면 내 참나를 만다내 정신과 내이 오감작용을 불리는, 그 자리는 몽고 하고 딱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그 앞에 보이는 걸 보고 있으면 안 되죠. 내 안을 봐야죠. 나의 존재.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은 건내 존재감밖에 없습니다. 생각 바뀌었고, 오감 바뀌었고 다 바뀌었는데 바뀐 데서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? 내 육군 굴리는 자리가 뭐냐? 그러면 눈 감고 한번 찾아보세요. 내 육군 굴리는 자리가 뭐냐? 뭐냐 하다가 모르겠다 하면 그 자리입니다. 모르겠다. 모르겠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존재, 존재가 존재 그대로 드러나요. 신기하죠? 그러니까 이, 이 간단한 요령을 안 가르치고 화두를 잡으라니까 50년, 60년 잡아도 안 잡히는 거예요. 근데 요, 요런 가르쳐주고 잡으라 그러면요. 장담합니다. 웬만한 사람들은 그날, 템플 스테이 한다 그면 그날 다 참나 만납니다. 그날. 저희는 지도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. 지금, 몰라만 하시면 그 자리에요. 그러니까, 결론 앞에 다 빼고 오니까, 몰라만 바로 하는 거예요. 승산 스님이 앞에 있는 거다 가르치려니까, 외국인들한테 힘드니까, 그냥 몰라 해. 하니까, 아, 이 자리인가요? 하게 된 거예요. 지금 몰라하고 전재만 하시면, 저를 보고 계시더라도. 그렇죠 제 주먹 보세요. 제 주먹만 보세요. 제 주먹을 주먹이다, 아니다 하지 말고 내 주먹이다, 남의 주먹이다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. 그냥 보기만 하세요, 이 주먹을. 딴 생각 나면 몰라 몰라 하면서 쳐내버리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. 또렷이 눈 집중해서 보세요. 부릅뜨고는 아니고 그냥 집중해서. 사물을 정확히 볼 정도로 집중해서 보세요. 눈 감으세요. 보는 놈 있죠? 점점까지 보고 있던 놈 있죠? 눈 떠보세요. 주먹 알아차려보세요. 지그시 보세요. 눈 감으세요. 보던 놈 있죠? 앞이 캄캄한, 캄캄한데 그 알아차리는 놈 있잖아요. 거기 참나예요.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. 그 그거 참나 맞나요? 맞아요. 보는 놈 있잖아요. 근데 우리는 주먹에 빠져 있다고요, 주먹에. 그런데 눈을 감아버리면 뭐가 남아요? 보던 놈이 탁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삶은 늘이 보는 자리, 이 나의 존재감, 존재감, 참나의 현전이 내 삶을 끌고 가고 있어요. 근데 우리는 뭐에 빠져 있어요? 거기서 일어난 생각, 감정, 오감에 빠져서 그거 보고 사니까 참나를 모르는 것 같이 부는 거예요. 참나의 현전 안에서 한번 머물러 보세요, 그러면. 잠깐만, 다 몰라 해보고, 눈 감고 다 몰라 하고 그 방금 존재 상태로 있어 보시라고 그래요. 그게 이미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참나 상태에서 진리가 드러납니다 나의 진리가 참나한테는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참나로 존재하시기만 하면 내가 뭘안건 아닌데 내 마음이 지혜롭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